주식시장은 절대 허락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대다수 개인들에게 쉽게 큰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초보 개미들을 포함 우매한 개미들의 뼈와 살을 걸음으로 먹고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수많은 대다수의 개미들이 몇몇 전문 투자자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두려움, 과욕, 인내심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각자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칫 한 번의 실수가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조스를 접하다 보면 상위 몇 퍼센트가 부동산 과대 보유했느니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70%가 중형차 이상이라느니 나눔을 가지는 분들도 소시민들이 많이 한다든지 대다수 있는 놈들은 더욱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세금납부 거부조짐 일부 특정 세력들에게 불리한 법안 보류, 유리한 법안 신속 처리 등등. 암튼 거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심화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여유롭게 산다는 게 뭔지요. 힘들게 오른 정상에서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올라왔던 발자국을 되돌아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지. 인내와 고통 속에 마침내 땀 닦아내니 시원하기 그지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희열을 얻기 위해 그 힘든 길을 올랐었던가요 올랐던 길 다시 내려오면 오르나 마나 매한가지인 것을요 누워서 하늘을 보니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눈부십니다 주식 투자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기사들도 보기 시작했고 주식 관련 책을 아주 가끔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은 불과 7권 될까 말까이며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 내용 또한 기억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주식 투자를 직접 하기까지는 5년이나 걸렸네요. 책에서 주식 투자하려면 집부터 마련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집 마련을 먼저 했습니다. 대출은 없고요. 여긴 지방이라 시세가 1억 7천 정도 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사업 자금으로 5천 쓰고 남은 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채는 없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34입니다. 보험도 여기저기 많이 드어났나 봐요. 가족은 마눌님 모시고 살고 있고 아이들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거든요. 그냥 둘이 살다 가자 라는 생각으로 낳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보험도 그때부터 들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안 따져봤는데 2천만원 정도가 불입되었고 현재도 올 40만원은 두사람 보험으로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 320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대충 자기소개가 된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드디어 고대하던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어리버리 뭐가 뭔지 실전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증권계좌부터 개설하였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모르기에 먼저 1천만원만 투자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은행에 넣었죠. 2천만원은 6개월 만기 예금으로 하고, 1천만원은 1년 만기로 했습니다. 1천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이만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코스닥은 쳐다보지 말자. 시가총액 상위 대비 안에 드는 종목만 투자하자. 너무 욕심내지 말고 5%에서 7%가 되면 매도하자. 현재까지 투자 수익은 주식 거래로 수익금 46만원, 배당금으로 24만원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25만원 정도 플러스 중입니다. 다음주 11일에 2천만원 넣어놓은 건 만기됐다고 찾으러 오라네요. 1천만원 주식투자에서 6개월 동안 95만원입니다. 2천만원이 만기되는 시점에 앞으로 주식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상기투자 결과로는 앞으로 계속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주식고수님들이 저를 본다면 가소로운 웃음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보니 날려도 괜찮은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여유 돈이었기에 마음이 훨씬 편했고 미수는 아예 금지시켜놨고 몰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원 중에서도 현금은 300만원 정도는 항상 추가 투입하려고 남겨놓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최고점 가기 전에 전액을 투입했습니다. 2천만원의 총알이 생길 거라 생각하니 더 사게 되더군요. 현재까지 주식은 투자로서 은행보다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게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경기 흐름, 신문 등을 참고하면서요. 주식 공부에도 너무 목말라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어디 좋은 정보 있나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며, 대박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은데 상의하고 와이프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경제의 경제도 모릅니다. 저도 제 경제 수준은 그냥 보통입니다.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먹자. 그리고 또 다른 거 봤다가 또 먹자주의입니다. 요즘 와이프가 25만원 플러스 난거 빨리 먹지 왜더 가지고 가냐고 하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요정도 되었는데 안 먹었더니 다시 쭉 빠졌다가 요만큼 다시 올라왔네요. 팔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괜시리 욕심이 생기네요. 이제 투자 방법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장기로 들고 갈 주식과 5%만 먹고 스윙할 주식으로 앞으로 제 주식 투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큰 욕심 없이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거기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 마음 자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수시로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여기에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벌써 제 투자 원칙을 못 지켰습니다. 코스닥은 쳐다보지 말자고 했는데 코스닥 한 종목이 마이너스 19%입니다. 아무래도 영원히 제 계좌의 보유 종목으로 남겨둬야 할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잘못하면요. 이꼴란다를 상기시켜 주거든요. 그나마 백주라 다행이며 수업료 지불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개미 여러분.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이시면 상기의 저와 같은 요건을 갖추셨다면 너무 큰 욕심부리시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피처럼 10년 20년 30년 가지고 갈 주식을 찾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찾아야겠지요.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코스피백 안에서만 찾고 싶거든요. 모두들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벌은 거 다시 투자로 넣지 않고 이번 여름에 와이프랑 제주도 가볼 생각입니다. 와이프가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주식 투자로 돈 벌어서 와이프의 작은 소망을 들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인생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 뿐이죠. 돈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 투자해서 번 돈으로 인생을 좀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더 늘리면 그게 행복이겠죠.